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오늘은 저기,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하셨는지, 혹은 무서워서 포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하여튼 그 두통 현상, 여러분 이제 거의 대부분한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사증후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치료 과정 가운데 피해 갈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두통증상은 어떤 분은 왼쪽 다리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쪽으로 피가 막 치고 올라온다. 모래주머니를 착용했더니만 머리가 아프다. 그 어지러움증과 또, 묵직한 두통. 또, 또, 이병에 걸리신 분들 중에 메네르 증상이나 이석증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은 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어,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걸알 수는 없지만, 은 기본적인 거는, 여러 피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액의 분포도, 제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뭐, 우리가, 예, 예, 예가 여러분한테 리니 그 혈액의 중심이 상한선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뭐 침엽수, 뭐 화엽수의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 이런 게 있어요. 그니까 피의 중심이 어디에? 그니까상한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피가 여기까지는 잘 올라오다가 이 위쪽을 안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코까지 잘 올라오다가 코에서 이쪽을 안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눈까지는 잘 올라오다가 이 위로는 잘안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어떤 분은 아예 여기서부터 안 올라오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니까, 러이 말은 뭔가 하면, 아, 요쪽까지는, 이쪽까지는 혈관이 아직 수축되지 않고 살아있는데, 이 윗부분에 있는 혈관들은 전반적으로 찌그러졌다. 수축됐다. 그니까, 러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걸 본 적도 없고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짐작할 수 밖에 없는거지만 너무나 부,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을 참 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동영상에 제가 이제 어지러움증이나 이렇게 근데 특정한 부위가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막연한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때 어, 뭐 이마를 바이렇 책상 같은 데 누르고 이렇게 잠깐. 그건 너무 누르지 마세요. 10초 이상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한 5초 정도 이렇게 눌렀다가 헤드뱅잉 하시고 이러면 이렇게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래주머니를 제가 설명을 하다가 왜 두통 현상으로 이렇게 넘어왔나 하면 이게 좀 연관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제 모래주머니를 착용을 하게 되면 뭐 다리다 손이다 팔이다 손목이 되게 착용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피는 위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피가 위로 점점 더 올라오게 됩니다 네, 무게만큼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북방한계선이 점점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서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두통현상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증을 너무 약하게 해서 아직 머리까지는 영향을 못 끼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욕심을 내서 좀 중량을 좀 올렸더니 만 머리까지 이제 영향이 치고 올라오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모래주머니를 찾는데 코가 막히기 시작했다. 아 원래 목이 안 좋았는데 모래주머니를 찾더니만은 어 목은 괜찮은데 코가 막히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모래주머니를 찾는데 아 코가 뚫리면서 눈이 충혈되고 이제 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오히려 모래증머이 중량을 올려버렸지만 안압은 풀리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무섭죠. 좀 두려운 것도 있죠. 그죠? 아, 저도 무서웠어요. 저머리 많이 아파가거든요. 안압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잇몸 붓는 거, 잇몸이 막 핑핑 붓는 걸 제가 경험을한 한 10번 정도 한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빠져나갈 근형은 있다나요? 빠져나갈 근형은 있다. 그렇다고 무섭다고 이 길을 안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두렵다고 이 길을 안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래 쪽알이도 마찬가지예요. 무섭다고 안찰 수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저도 보게 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2보 전진 1보 후퇴지 않습니까? 그죠? 2보 전진 1보 후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보 전진 하라는 거는 어떡 하든 운동 량을 올린다, 또 운동할 때 자꾸 하는, 어, 물병이나 아린 같은 중량을 올린다. 이런 게 이제 전진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 뭔가 이상한, 아,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2차 자각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면 후퇴를 하는 거야. 후퇴란 개념은, 아, 모래쯤에 찾던걸확 벗어 던졌다. 이, 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제 또더 충격을 받아요. 후퇴라는 개념은, 운동, 이제 운동을, 어, 뭐 하루에 몇 번씩 했었는데, 이제 한, 뭐, 물병들기를 하루에 한세 번, 네, 다섯 번을 했는데, 이제 아, 다섯 번을 했다고 칩시다. 그죠? 어. 아, 무리가 왔다 이러면, 운동량을 세 번이나 두번 정도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게 후퇴예요. 완전히 뭐, 하, 모좀지다 던져버리고, 이, 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 그래야 되면 여러분한테 더안 좋은, 아, 더안 좋다기 보다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풀면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다니까 왜 혈액이 혈액이 이렇게 한번 쭉 갔다가 쭉 내려오는 개념이 아니라 천에 올라갔다가 조정작업을 일으키면서 또 풀게 되면 천천이 진짜 뭐 반나절 혹은 하루 이틀 간에 걸쳐서 이게 풀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뭐래쯤을 풀었다, 뭐 갑자기 운동을 멈췄다 이래 되거나 여러분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또 휩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 2보 전진, 1보 후퇴, 이런 말은, 자, 운동을 하려 물병떨기를 다섯 번 하던 걸두번 내지 세 번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혹은 자아라 운동하는 그 주기를 뭐, 10분에 한 번씩 하던 사람은, 15분에 한 번씩 하던, 20분에 한 번씩은 조금 느려보 좀, 좀더 길게 하면 운동하는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도 안될 때는 모래주머니의 중량을 다시 밑으로 약간 떨어뜨린다든가. 혹은 모래주머니 중량이 내 몸에 좌우 비대칭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갖고, 어, 오른쪽 비대칭, 좌우 비대칭을 잘못 판단해서 엉뚱하게 차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어, 잘 신중하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 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모래주머니나 자바라 운동 하기 전에 많이 나타났던 증상은 주로 의지로움증이에요. 그게 뭐, 모든 분들한테 공통적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그런 비슷한 현상을 공통 분모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바로 발견하게 돼요. 그 어지러움증을 자꾸 호소해요. 여러분들 의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거는 분명히 피가 부족할 때 어지러움증의 현상이 나타나요. 뇌에 뇌에 어, 피가 부족할 때 어지러움증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피가 꽉 들어차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들어차 있고 어느 부분은 부족하고 아, 이게 짬뽕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게 아, 뇌압이 부족하다는 거는 귀로 올라오는 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관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어떤 때는 꽉 차있다가 어떤 때는 쑥 빠져버리고 차있다가 빠져버리고 이러면서 자꾸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고 이석증이 나타나고 메니에르 증상이 나타나고 아, 이런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어떤 보면 이제, 자바라 운동을 하고 이러면, 이제, 어지러움증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어요. 진행될수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히려, 물병 중량을 올렸더니만은, 어지러움증이 없어졌다. 이런, 어지러증이 없어졌다. 또, 모래주머니 중량을 올렸더니만은, 어지러움증 증상이 없어졌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잘, 잘 받아요. 그 모래주머니를, 중량을 올렸다 혹은 물병의 중량을 올렸다 그리고 운동을 해줬다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 머리로 치고 올라오는 피가 점점 많아지면서 여기에 부족하던 피가 다 채워졌다 라는 뜻이에요 다 채워지면 안정적이 되거든요 네. 안정적이 되면서 이제, 어 이제 이렇게 어지러움증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묵직한 두통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뒷목에 묵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뒤통수에 묵직한 증상. 어떤 분은 이 오른쪽에 묵직한 증상. 어떤 분은 또 왼쪽에 묵직한 증상. 또 어떤 분은 이 앞이마에 묵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은 정수리 부분에 묵직한 증상이 까가운 증상이나 이런 게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을 때, 혈관이 아주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안정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혈관이, 온몸의 혈관이 이제 변형을 일으키는 거야. 복부 혈관은 커지고, 다리 혈관은 커지고, 머리, 뇌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목 혈관, 얼굴 혈관 또팔 혈관 도 좁아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왜 우리가 딱 써있으면 가장 높은 곳이 머리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와요. 이런 현상은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요.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면 결국은 머리가 빠지거든요. 막 상체는 근육이 울글불, 울퉁불퉁한데 머리는 대머리야. 이런 분도 계세요. 심지어 운동 선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머리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 이제 좀 무시를 하고, 이제 상체 운동, 다리 운동 이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상체 운동도 이제 머리 흔들기를 안 하고 이팔 운동만 하고 이러면 머리에 있던 피가 팔로 내려와 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느, 느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목, 목 운동을 안 해주고 네? 목 운동을 안 해주고 팔 운동만 자꾸 했던 사람은 머리에 있던 피가 오히려 이쪽으로 내려와버려는 가슴 쪽으로 내려와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자꾸 얼굴이 찌그러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이러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자두통현상 이제 어자 어지러움증 증상은 여러분들 이제 요하몇 어, 지난번에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그죠? 어, 헤드뱅잉도 해주고 뭐물병들기도 해주고 해서 피를 좀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마를 살짝 눌러주면 풀릴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너무 이마를 너무 세게 눌러줘버리면 여러분들 이제 앞쪽에 또 두통현상이 나타나요. 어지럼증은 사라지는데 막 두통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어, 그런 부분입니다. 자, 뒤통수가 무거운 분,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죠, 그죠? 어, 빗목통증, 뒷목 통증, 뒷목 땡김, 뭐, 뒷골 땡김, 어,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제 모래주머니를 착용했다,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자꾸 왼쪽 머리가 무거워진다. 운동하면 할수록 왼쪽 머리가 무거워진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오른쪽 라인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폐가 커져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피가 잘 올라와서 머리까지 잘 올라오는데, 왼쪽으로는, 아니, 오른쪽으로는 피가 안 올라와서, 오른쪽 뇌에는 피가 잘 공급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방치하면 나중에 뇌 경색으로 가요. 뇌혈관이 막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뇌경색이 오면 이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제 관심 불구가 되는데 자, 이, 이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죠? 때려서 일반인들은 이런 걸 무시하고 가다가 뇌경색이 와요. 어느 순간에 한 50대든 60대든 뇌경색이 오는데 뇌출을올수 있고 결국은 왼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머리가 아픈 사람은 왼쪽으로 피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데 오른쪽 오른쪽은, 오른쪽은 자, 안 올라오니까, 혈압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야. 응? 혈압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진짜, 하여튼, 왼쪽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왼쪽이 아픈 사람은, 이제, 오른쪽 폐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른쪽 팔을 많이 흔들어주고, 자, 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이 손바닥을 이렇게 대고, 자, 한 시간에 한두번 정도, 혹은 두 시간에 두번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왼쪽 아프던 것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오른쪽을 계속 눌러버리면 나중 되면 오른쪽이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몇 번을 해라 나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줄 수는 없어요 뭐한 시간에 한 번이든 혹은 세 시간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한번 누를 때한두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눌러준 다음에는 원래는 저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난 다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좀 흔든 상태에서 헤드뱅잉을 꼭, 그, 여러분들 헤드뱅잉이 되게 중요해요. 그, 양 팔꿈치를 무릎 위에다가 대고, 그죠? 머리를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거예요. 이 작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무실이나 화장실 같은 데서 할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머리를 눌러주고, 헤드뱅잉을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이 걸리면서 헤드뱅잉을 해주면 이게 머리 전체의 조정작업이 이렇게 일어나요 조정작업이 일어나면서 더 빨리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오른쪽이 무겁다 오른쪽이 묵직한게 아프다 그럴 때는 왼쪽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이 묵직하다 라는 분은 왼쪽 폐가 내려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다 는 왼쪽 폐가 내려앉아 있는 사람은 왼팔을 자꾸 흔들어주고 물론 오른팔도 흔들어줘야 되지만 오른팔은 근력운동 왼팔은 자꾸 흔들어주는 거자이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오른쪽 머리가 아픈 분들은 왼쪽 머리를 바람 불어서 이렇게한 두번 정도 눌러주고 헤드뱅잉을 한번 해주고 그러면 풀어 풀로 풀릴, 풀릴 가능성이 있고 자 이걸 2 시간에 한번 해주던 3 시간에 한번 해주던 4 시간에 한번 해주던 이제 여러분들이 어 조정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무리가 된다 싶으면 그 틈을 자꾸 길게 잡으면 돼요. 응?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또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게 내가 참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좀 주의사항을 드리면 어, 몇몇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 뭐 위험해지는 거아니야근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욕심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욕심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하, 그렇습니다. 음. 사실은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들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안해놨습자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세요. 이 작업은 여러분들이 외출해서 돌아왔을때나 혹은, 이, 머리나 팔이 너무 가볍다. 가볍다고 느끼시 때, 여기. 머리나 팔이나 가슴이 너무 가볍다고 느낄 때가 위험할 때예요 피가 지금 툭 내려가 있다는 라 거야. 내려가 있다는 라 거는 온몸에 피가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창자에 피가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팔이 가볍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가있어요 그때 빨리 자아라 운동이든 물병 들기든 어떻게든 해 주셔야 된다라고고 네, 물병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의자 똑바로 앉아서 가슴을 딱 펴고 일단은, 나중에 설명하면 되는데,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었어요 뭐, 체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500ml 콜라병으로 하셔도 됩니다. 500ml 보다 조금 더큰가한 750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떨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겁니다. 살짝 떨었다 이거 얼마나 하느냐. 약 3분에서 5분 정도 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들고만 있어도 지금 팔로, 이 팔로 피가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혈관을 보면 알아요. 혈관을 보면 혈관이 쓰기 시작해요. 팔로 피가 이어게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걸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면 이번에는 첫 번째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에 잡고, 어, 이렇게, 이렇게, 떠었다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감만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3분을 했다. 3분은 조금 부족해요. 한 4분, 5분 정도가 더 좋은데요. 나 여러분들한테 충격이 나타날까봐 두려워서 제가 자꾸, 수치는 자꾸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계산을 해주세요. 혹시나 너무 약해져 있는 분들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분이 됐다. 4분이 됐다.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건가은 자, 이게, 이제, 요번에 다시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게다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걸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자, 4분이 지났다, 5분이 지났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4분을 했다라면, 이제 4분을 하고 나면 팔과 이 가슴에 피가 빡빡하게 들어와요. 팔과 가슴에 피가 빡빡하게 들어와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물병을 계속 들고 어, 들고 있어도 되고 이제,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움직여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부터는 머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을 불면서 물론 아까 있을 때도 바람을 불기는 불어야 돼요 아까 이게 잡고만 있을 때도 약하게 5초에 한번 약하게 바람 부는 거는 다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4분이 지났다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팔과 머리를 동시에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걸 또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목에도 힘좀 주고 그러면 가슴과 팔에 있던 피가 머리로 올라와요 그, 그 타이밍에서 왜 아까 4분에서 5분정도 물병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피가 올라온 거야 그 상태에서 또 4분에서 5분을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올라갈때던 피가 머리로 치고 올라가요 머리를 골고루 흔들어 주면서 목에도 힘주고 그냥 어깨도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서 이걸 병을 잡은 채로 4분에서 5분 정도 하고 나면 머리에 피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지러움증 현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걸 4분에서 5분 정도 했으면 이제 머리에 어느 정도 피가 차, 찼다고 칩시다. 그죠? 찼다고 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서서 팔꿈치를 무릎에 들고 헤드뱅잉을 20회 내지 30회 정도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 실행해 주시면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두통이 온 머리에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어지러움증이 아니고 어지러움증이 아니고 미식미식한 증상이 아니고 두통이 온머리에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어떻게 보면 어, 이제 뭐 머리주머니를 풀어버리다 갑자기 푸는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주머니를 올렸을 때그 운동량, 머리주머니가 없을 때의 운동량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하여튼, 어, 여러분들이 집에 머리주머니가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조금 가볍게 빨리 밖고 찰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혹은 가장 강력한 거는 써 있는 거예요. 써서 자꾸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천천히, 머리 흔들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 결국은 피가 자꾸 내려와요. 다리 쪽으로. 서서 이렇게 하면, 왼쪽 다리에 힘을 좀더 주고, 천천히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머리에 있던 피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온몸으로 골고루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머리 전체에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플 때에는 일어서서 걸어 다녀라. 또 다리가 아플 정도로 걸어 다니면, 다리가, 다리로 피가 꽉 들어가면서, 머리에 있던 피가 쭉쭉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이제, 그 통증이 수도,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여러분들한테 머리 아픈 증상들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뒷목이 당길 때는 이렇게 앞 이마를 이렇게 뒤쪽이 당길 때는 뒷머리가 아플 때는 앞 이마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응? 어? 그러면 뒤로 가던 피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그러니까 아비만 눌러주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여러분들은 뒤쪽으로는 피가 잘 가요 뒤쪽은 의외로 피가 잘 가요 근데 문제는 이 위장에서 식도를 통해서 이 식도에서 이렇게 혈관이 눈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있어요 이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면서 가스가 잘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비만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데 이것도 뭐두 시간에 뭐 한두 번씩 3시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석관적으로 눌러주는 게 좋아요 좌우 비대칭이 발생한 사람은 뭐 오른쪽에 두번 앞쪽에 두번 뭐 이런 식으로 눌러주기도 하고 네? 또 왼쪽에 두번 앞쪽에 두번 이렇게 눌러야 되는 사람도 있고 좌우 비대칭이 안 발생한 사람 딱 정중앙을 눌러주면 돼요 네, 정중앙을 딱 눌러주면 되고 하... 근데 이런 거참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잘 해내시기 바라고. 참, 안타까운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너무 몸이 안 좋으신 분이고, 심지어 얼마나 안 좋으셨으면 죽음에 대해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고.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하고 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제가 무슨 신의 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자세로 동영상을 듣고 듣고 듣고 하면서 깨달아가시고 또 적용해가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시면서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방법들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음. 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 머리 통증이 나타날 때는 이 동영상을 한 번씩 더 들어보시고. 잘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